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심폐소생술에 따른 늑골 골절은 없고 그 이전에 대동맥 방리 파열로 혈흉과 심정지 추정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나 54028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직접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담당 의사의 소견 및 의료자문센터의 자문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임상적 추정을 기재한 것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을 통하여 그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할 것입니다. 망인의 경우 뇌CT 촬영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외 다른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골절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대동맥 박리 대동맥류 파열, 기흉 등이 발생할 경우 혈흥이 동반될 수 있으며 앞서 본 심정지의 발생 원인 중에서도 혈흥이 동반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인의 영상검사 기록이나 의무기록을 통하여 육골골절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벽측 흉막이나 장측 흉막이 손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늑골골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량출혈 및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여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 기능을 일시적으로 회복하였으나 방리가 계속 진행되어 대동맥 벽이 파열되면서 흉강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에 의하면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과정에서의 늑골골절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동맥 방리에 의한 하열의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라고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의뢰에 따라 망인에 대한 의료기록을 검토한 의료자문센터에서 의료진의 치료 방법과 치료 시기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의견을 제시한 점 또한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흉강 안쪽에서 특징적으로 다량의 출혈과 혈종이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혈액 응고 이상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가항의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에 담당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치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이런 경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유족인 원고들에게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